정말 내가 그동안 한 클렌징은 클렌징이 아니구나 이 제품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속부터 촉촉해진다는 거를 제 몸소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써보고 너무 신세계라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피로그의 희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클렌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환절기 때문에 건조한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을 해도 항상 들뜨고 뭔가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요즘 피부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건성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푸석함이 피부로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속부터 촉촉해진다는 거를 제 몸소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제품은 코스메 셰프의 흑당고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다 튜브 형태나 펌프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비누를 딱 봤을 때 연상되는 게 땡기거나 불편하다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진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로. 제가 클렌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각질 제거,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마지막으로 미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백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쌩얼을 딱 봤을 때 제일 크게 자지 우지되는게 피부 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날 피부가 되게 칙칙해 보이면 내가 컨디션도 더안 좋아 보이고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화장을 잘 하고 다니질 않아요 촬영할 때나 뭐 약속이 있을 때나 이럴 때 말고는 약속이 있어도 잘안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미백에 되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60초 동안 클렌징, 세안, 그리고 마사지까지 올인원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차지하고 를 있었는데 솔직히 60초 안에 뭐 피지 관리라든지 각질 제거, 마사지까지 올인원으로 한 번에 다 끝난다는 게전 진짜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더 생각이 달라져요. 정말 내가 그동안 한 클렌징은 클렌징이 아니구나.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피지도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피지도 많이 줄어들고 각질 제거에 관리가 정말 많이 됐는데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쪽 부분 피부 있죠? 이쪽 부분? 항상 코 부분을 제가 블랙헤드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볼이나 이마 같은 이런 남은 여백의 부분들을 별로 신경을 못쓴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많이 느꼈어요. 진짜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아 그동안 되게 클렌징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누지만 푸석한 감이 하나도 없고 촉촉하게 진짜 맨들맨들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협찬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2주 전제코 상태와 지금 코 상태가 엄청 달라요. 사진으로 비교를 해 드릴게요. 네, 이게 제 2주 전코 상태인데요. 진짜 이 흑당고 제품 알게 되고 나서 제 삶의 질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2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사용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클렌징 꼭이 제품으로 할것 같다는 점. 그리고 이 흑당고 제품의 사용방법은 제가 직접 클렌징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안을 하려고 화장실에 왔습니다. 먼저 흑당고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처럼 생겼죠. 이 제품이 얼마나 기똥찬지 몰라요 여러분. 흑당고 세안 방법 알려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정도 권장을 하고 있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번 정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씻을 정신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나이트 케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흙단고 제품을 바로 사용해도 좋은데 저는 클렌징 오일을 항상 해주고 있어서 클렌징 오일을 먼저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비페스타 제품이고 벌써 이만큼 남았거든요. 근데 그냥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한번 접해본 제품인데 꾸준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흑당고 제품 사용하기에 앞서서 뭐 굳이 클렌징 오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일로 얼굴을 지워줍니다. 피지를 좀더 녹이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롤링 해줘요. 보통 코에 피지가 많이 생기니까 코를 중심으로 많이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일을 씻어내주시고 제품을 물에 좀 불려줘요 진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굴려줘요 이게 진액이 충분히 나와야 클렌징에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이 진액들 그리고 얼굴에 도포합니다 이렇게 그냥 마사지 하면서 1분 동안만 롤링해주시면 돼요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 코 위주의 피지가 많으니까 코 근처에 많이 많이 롤링합니다. 향은 되게 건강한 향이 나요. 진짜 한방 재료만 쓴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마사지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저요렇게 브러시를 사용해 주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피지 관리를 해주고 싶은 부분에는 이렇게 해주면 진짜 맨들맨들해져요 여러분 여기도 화이트에도 많이 쌓이잖아요 이마 부분도 이렇게 롤링해주고 코 옆부분 그리 여성분들 그날 때입 주위에 뭐 되게 많이 나잖아요 신경 써서 롤링을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 코 옆에 부분도 노폐물이 되게 많이 쌓이는 지점이라서 요렇게 손털반대방향으로 문질러주면 이렇게 거품이 나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고 세안 딱 하면 깐달걀처럼 엄청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꼼꼼히 한번더 이렇게 굴려줄게요. <웃음> 내실 때는 조금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음, 나 너무 맨들맨들아 다쓴속단고 제품을 조금 짓무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실리콘 패드 위에 흘려 두셔서 보관하시면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저녁마다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고 있고 바로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심하게 당기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안을 하고 나서도 촉촉함이 되게 오래 유지가 되고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씻고 나면 얼굴 되게 많이 땡기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세안하는 영상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을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이시라면 정말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제품이 한방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간혹 맞지 않은 피부의 타입도 있으실 수도 있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면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이틀에 한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 권장드립니다. 진짜 써보고 너무 신 세계라는 걸느꼈어 덕분에 이 제품을 알게 돼서 정말 많은 애용을 할것 같아요. 한절기 피부에 너무 알맞게 좋은 제품 알게 돼서 코스메 셰프 측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예민한 분들이시라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클렌징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